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형코로 시작할 거거든요. 꼬리 실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온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한번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로 꾹 눌러주시면 손가락 이렇게 빼주시면 골이 보이시죠? 이게 원형코거든요. 어, 원형코 시작하는 법 다르게 시작하시는 분 있으시면 편한 방법대로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 원형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 나오면 이건 바늘에 실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두줄 보이시죠? 한 줄, 두줄 꼬리실까지 이두 줄을 감아가면서 뜰 건데 이 사슬 하나, 둘, 세개뜬게 이미 첫 코를 뜬 거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는 15번만 뜰 거예요. 그러면 사슬 세개 했던 거 포함해서 16코예요. 한길긴뜨기 한번 떠 보겠습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원형 코에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실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걸어서 두코 빼고 또 걸어서 두 코를 뺄 거예요.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다시 실 걸고 원형 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더두 코빼기, 또 다시 한번더두 코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쁘게 뜨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바늘에 실이 딱 붙은 상태로 들어가고요. 실을 걸어서 들어갔을 때 데리고 나오는 실 있죠? 이 실이에요, 이 실. 여기가 일정해야지 예쁘니까 얘를 한번 그대로 쭉 기지개 켜듯이 빼주고 걸어서 두코 다시 한번 더쭉 빼주고 걸어서 두코를 빼는데 이렇게 뜨면 은 한번 기지개 뜨는 그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떠지고 일정하니까 모양이 고르고 이뻐보여요 자 방법이랑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16코를 뜰게요 선생님들은 좀 천천히 한코 한코 예쁘게 신경써서 떠주시면서 1단을 완성해 줄게요 자, 대부분 뜨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게 이제 실을 막 자꾸 감아서 뜨다 보니까 요 실이 꼬리실이 너무 짧아 지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더 길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뜨시면 되고 그리고 막또 뜨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뜰데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밀어 가지고 공간 확보하신 다음에 뜨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모을 거니까 실을 굳이 뜨시면서 푸르고 다시 하고 푸르고 다시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코 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슬 먼저 사슬 코로 세니까 사슬부터 1, 2, 5, 6, 7, 8, 9, 10, 11, 12, 13, 14저두 코만 더 뜨면 돼요. 15, 16까지 뜨고 16개 뜬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꼬리실을 당겨서 이 구멍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좀 당겨주실게요. 우리가 실이 좀 두꺼운 걸 썼기 때문에 이 구멍을 완벽하게 딱 다물어가지고 막을 수는 없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 해서 최대한 당겨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보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여기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빼뜨기를 해서 띡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여기 어디 넣을 데가 없다고 사슬에 어디다가 넣냐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지금 보면은 요고, 여기 지금, 이게, 실을, 짧은 끈을 당기면서 들어갔는데, 이게 첫 번째 사슬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사슬이고요. 여기가 세 번째 사슬이에요. 얘를 살짝 이렇게 벌려보면, 요렇게가 지금 V자 보이죠? 요게 지금 코데 여기에 뜨면은, 이렇게 들려서 구멍이 생기니까,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은, 여기 반 코랑, 살짝 뒤집어 보면은 여기 코산이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여기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할거예요 위치 잘봐주시고요 위치 확인이 되셨으면은 그대로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죠.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게 1단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 2단 도안 그대로 갈 건데요. 2단은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 사슬을 3개를 만들 건데 이 사슬은 첫 코를 뜬 거예요. 보면은 도안에 2단에 한길긴뜨기 한번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한길긴뜨기 한번 지금 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 두 번째 코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하래요. 그대로 똑같아요. 코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코에 들어가서 뜰 건데 여기는 두코 늘려뜨기라고 했으니까 한길긴뜨기를 한번 그리고 같은 코에 여기죠. 같은 코에 같은 코한번더 뜨면 이게 두코 늘려뜨기예요. 그 다음 다음 코는 세코 늘려뜨기래요. 다음 코죠. 바로 옆에. 다음 코는 자한번 두 번, 세 번. 같은 코에 총 하나, 둘, 세 번의 한길긴뜨기를 뜬게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각지게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바로 옆에 코. 여기는 다시 두코 늘려뜨기를 하래요. 그러면 한 번, 같은 코에 또한 번. 해서 요 하나, 둘, 셋, 둘 이거를 네번 반복해가지고 2단을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한길긴뜨기 한번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번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번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번이에요. 헷갈리니까 1, 2, 3, 2 1, 2, 3, 2 이렇게 부르면서 뜰게요, 저는. 다음 코부터 바로 반복 구간입니다. 1 다음 코에 2그 다음 코에 3그 다음 코에 2 다시 다음 코에 1 다음 코에 2 다음 코에 3그 다음 코에 2 지금 세번 반복했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다음 코에 1 다음 코에 2 다음 코에 3 다음 코에 2 이렇게 하면은 약간 둥글지만 이렇게 모양이 사각형 느낌 비스무리한 둥그런 게 완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가로로 막혀져 있는 거는 우리 문 닫았던 빼뜨기라서 얘는 빼고 V자 보이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사슬에 윗방코랑 코산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비껴보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위치 확보하고 위치 확보했으면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2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3단에서 9단까지는 이제 반복 구간이에요. 그래서 3단 뜨는 거 하고 9단까지 쭉 반복해가지고 만날 건데 먼저. 한길긴뜨기가 네 번이거든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각각의 코에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서 네 번을 뜰게요. 자, 처음 시작은 무조건 사슬 세 개인데, 사슬 세 개를 첫 코로 칠 거니까, 이거는 사슬, 한길긴뜨기 한 번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은 다음 코, 여기죠? 여기에는 한길긴뜨기를 또한 번을 뜰 거예요. 요렇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또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또한 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코에 하나, 둘, 셋, 네번의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그리고 나서 앞걸어 두길긴뜨기래요. 자, 두길긴뜨기는 먼저 실을 한 번, 두번 이렇게 두 번을 감는게 두길긴뜨기인데 앞걸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풀리지 않도록 딱 잡고 원래는 여기가 코죠. 근데 앞걸어를 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거에 이 코에 해당되는 요 대에다가 옆으로 바늘이 쑥 들어가서 그 옆에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나오면 몸통에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려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 가닥이 남을 때까지 두 개씩 쭉 뽑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걸어서 두코 빼기 또 걸어서 두코 빼기 또 걸어서 두코 빼기 이렇게 총세번을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씩 감아서 빼면 바늘이 실이 이렇게 딱 바늘에 보면 실이 하나 딱 걸려있죠. 그러면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이 부분이 약간 어, 우리 스마트폰 백에 이렇게 옆에 기둥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지금 앞걸어서 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살짝 제껴보면 코에는 정작 안 들어가져 있어요. 코에는. 근데 얘는 뜨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라 앞걸어 떴던 걸로 이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얘는 뜨지 않고 그 다음 코, 여기죠. 그 다음 코부터 반복 패턴이에요. 자, 한길긴뜨기 각각의 코에 세번 하래요. 한 번... 두번 다음 코에 또한번 까지 세번 이게 반복 패턴이거든요. 볼게요.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뜨고 앞걸어 두길긴뜨기를 한번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뜨래요. 요 여덟 코가 네번 반복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 뜨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개수 세시면서 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를 각각의 코에 네 번을 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나서 앞 걸어 두길긴뜨기를 할게요. 여기죠. 여기 코인데, 이게 다음 코인데, 여기에 당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걸어 뜰게요. 근데 두길긴뜨기는 실을 두번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끄집어 나온 다음에,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빼는 게 두길긴뜨기예요. 다시, 각각의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뜨는 게, 한 패턴이에요. 요렇게. 자,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오물어드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얘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바깥 면이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면서 또 반복 패턴 떠볼게요. 한길긴뜨기를 한번두번세번네 번을 뜨고 다시 한번두번 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뜨는 거예요. 벌써 하나, 둘, 세번 반복했네요. 그러면 마지막 반복 구간입니다.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뜨고, 앞 걸어 두길긴뜨기, 실을 두번 걸어서, 옆으로 들어간 다음에 실 꺼내오고, 네 개가 있으면 감아서 두 코씩, 한번, 두 번, 세 번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떠주면은 총네번 반복해서 패턴이 완성이 되었구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끝났으면 무조건 빼뜨기까지 해야지 끝난 거거든요.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윗방코랑 코산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꺼내오면 이게 한 단이 끝난 모습이에요. 자. 1, 2, 3단까지 했죠? 지금 했던 3단을 아홉 번째 단까지, 9단까지 쭉 반복해가지고 그대로 떠주실 거고 자, 똑같아요. 두길긴뜨기 걸때이 부분 그대로 똑같이 걸어서 해주시면 되고 두길긴뜨기와 두길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는 무조건 7코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게 혹시라도 개수가 안 맞으면 잘못 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단까지 뜨고 만날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단까지 떠진 모습이에요. 10단이 이제 마지막 단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 손잡이, 짧은 손잡이 하나, 그리고 우리 크로스가 될끈 하나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어 한길긴뜨기를 네 번을 뜨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구단이랑 하나 뜨고, 둘, 셋, 넷까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앞걸어 두기를 하나를 뜨고, 여기에서 바로 핸들이 들어갈거예요 짧은거 사슬이 15번이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떠주시고 이정도 길이예요. 그리고 7코를 건너 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한길긴뜨기 떴던 거다 스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앞 걸어 두길긴뜨기. 그대로 코에 똑같이 걸어서 떠주시면 핸들 하나 완성됐고요. 다시 한번. 두 번, 세번 뜨는 것을 두번 반복하래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뜨고, 그리고 두길긴뜨기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떠주시고 또다시 일곱 개 건너뛰고 두길긴뜨기 그대로 걸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둘세 코를 뜨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둘세 번째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크로스끈 뜰 거거든요. 크로스끈은 100개를 뜰 건데 그대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 만약에 나는, 어, 조금 짱짱하게 뜨는데 하시는 분들 있죠?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좀뭐 120개라든지 뭐 이렇게 길이 대보시면서 조절해가지고 내 몸에 최대한 맞게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몇번 써보니까 엄청 많이 좀 늘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물건 핸드폰도 넣고 뭐, 물론 제가 이것저것 뭐 물병도 넣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이게 많이 늘어져가지고, 그거 늘어날 거 감안하셔가지고, 길이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00개를 떴다. 저는 이제, 어쨌든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길이를 맞추실 거고 100개를 뜨셨으면 은 지금 우리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반대편 일곱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여기 네 번째 코 여기예요 여기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빼뜨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가지고 좀한뼘 정도 자르시고 그대로 뽑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 그럼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대로 딱 눌러가지고 돗바늘에 먼저 꿰어주신 다음에 얘는 바깥에서 꼬매면안 예쁘니까 안으로 그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지으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가까운 코에 들어가서 여기 다 빼지 말고 이 고리에 한번 바늘을 찔러 넣어서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묶이죠. 이 매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늘어나도 좀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실을 사이사이로 이런 식으로 숨겨가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때 사이사이에 통과하실 때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런식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바짝 잘라주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 매듭 만들었던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결해주시면 은 짜잔! 제니 스마트폰 백이 완성입니다. 이쁘게 안스릴스러 쓰세요 빠이빠이